싫어하는 후배와 억지로 술자리 약속을 잡은 한지아 저기요 죄송한데 저 여기 충전기 좀 잠깐 꽂아도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 이때 옆자리에 있던 차우주가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네요 조금 이따 찾으러 올게요 네 드노 어. 음. 뭘 먹을까? 그냥 홍합탕 먹자. 나, 나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. 그럼. 떡볶이 어때? 드노 나도 방금 그말 하려고 했거든. 우리 통했다. 역시유림 음. <웃음> <웃음> 너무 잘 맞아? 음. 그러니. <웃음> 밝고 모자도 쓸수 있고 넥타이 같은 것도 괜찮다. 자꾸 괜찮고. 우주에게 눈길이 가는 지한. 눈에 안보여 안경 쓴 것처럼 막 그런 동그란 안경도 쓸수 있고. 어떤 게 좋을까? 응? 누나. 응. 근데 누나 술좀 많이 취한것 같다. 얼마 후 휴대폰을 두고 누나, 없어진 우주. 저 테이블 언제 나갔어? 응? 저거? 모르겠는데? 아니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핸드폰? 응? <웃음> 요샌 뭐 그럼 시험 공부해? 응뭐 음, 그렇지 주로 어떤 거? 어, 잠깐만 <웃음> 때마침 우주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네 여보세요? 어, 아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아, 아니요. 제가 챙겼어요. 네. 아, 근데 저희 헤어지고 집에 왔거든요. 우주의 집주소가 우연히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어서 직접 휴대폰을 전달하려고 하는 지안입니다. 아. 이거요. 어? 몰랐죠?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어떻게... 아, 친구분한테 주소 물어봤어요. 마침 집 가는 길이라. 아... 갑자기 산책을 제안하는 우주. 혹시 걷는 거 좋아해요? 네? 아, 네. 그럼 좀 걸을래요? 계절 좋아해요? 음.. 봄? 저도요 <웃음> 아까 보니까 많이 마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알아요? 네? 저술 많이 마셨는지 저 계속 쳐다봤죠 아, 아니요 이상하다 우리 계속 눈 마주쳤는데? 전 계속 쳐다봤어요 계속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좀 전에 술자리 남자를 물어보는 우주 아까 같이 있던 분은 남자친구예요? <웃음> 아니요 절대 아, 그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<웃음> 응. 하긴 나라도 좋아했겠다 예쁘잖아요 우주의 말에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그러다 갑자기 지안에게 뽀뽀를 하는 우주 자 오늘 일은 아무래도.. 미안해요 아. 오늘 일.. 제가 미안해요 다 볼게요 조심히 가요 다음날 학교 어제의 일로 신경이 복잡해진 지안 아, 게네 오늘 왜 이래? 유정아 응? 근데 넌 현서 언니랑 어쩌다 사귀게 됐어? 응? 어쩌다?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사귀지 친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네요 그치 얼마 후 우주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온 지안. 이렇게 우주에게 쪽지를 주고 냅다 주행랑을 치는 지안입니다. 옷을 갈아입고 다시 찾은 카페 어디 가는데 이렇게 꾸미고 왔어요? 퇴근한 거예요? 네 방금 그럼 이제 뭐해요? 집 가요 혹시 저랑 저녁 먹을래요? 음 싫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지안 그날은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가버린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떨린다거나 설렌다는 말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떨렸던 적 보고싶었어요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